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의 돈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통장을 쪼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노후의 돈관리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내 돈을 까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손해보지 않으면 좋겠다. 잘 지키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앞으로 창창한 노후, 죽을 때까지 여유 있게 써도 모자라지 않게 내 돈이 잘 관리되면 좋겠다. 이 같은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이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을 쪼개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장을 쪼개자라는 뜻은 예컨대, 내 돈이. 원금을 지키겠다고, 돈을 까먹지 않겠다고 은행에 몽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1, 2년도 아니고 노후라고 하는 것은 20년, 30년이잖아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은행 이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물가 인상, 즉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1, 2년 잠시 맡기는 것은 괜찮으나 10년, 20년 은행에만 계속 돈이 있으면 돈의 실질 가치라고 하죠. 실제로 내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 부동산 집으로만 몽땅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1년 2년은 아닐지라도 물론 제가 그도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20년 3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출산이라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어놓은 집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래전에 지어놓은 수십 년짜리 집들 수두룩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집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집값이 내 재산의 전부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내 재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 자체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노후에는 통장을 쪼개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상품들로 잘 나누어, 나누어서 나누어 담아놓자라는 뜻입니다. 자 노후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판단력이 떨어지죠. 판단력이 떨어지고 내 돈이 손을 탈 수도 있습니다. 자, 자식들한테 자 손을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사기도 다를 당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목돈으로 큰 덩치로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내 돈을 자꾸 욕심내는 탐 내는 사람이 노후에는 생긴다라는 거죠. 금융사기에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60대 이후 70대 이후입니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노후에는 두 가지 목적이죠. 내 돈을 잘 지켜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돈을 평생 동안 넉넉하게 쓰고도 남도록 해야겠다. 자, 이런 목적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통장을 쪼개자라는 거죠. 자, 그럼 통장을 쪼개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심지어 집을 부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집을 부수자라는 것이 건설 현상, 현장에서처럼 집을 때려 부순다는 뜻은 아니고 집에 있는 돈을 집값으로만 몰려 있는 돈을 집을 팔든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자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현금 자산보다 집값, 부동산이 더 많다, 집이, 집값이 더 많다 하는 경우에는 비싼 집이든 좀 비싸지 않은 집이든 만약에 나에게 현금이 없다면 노후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싼 집도 팔아서 좀싼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을 목돈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통장으로 활용해서 현금화시키는, 연금화시킨다고 하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또 그닥 비싸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금 자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팔아서 그것보다 싼 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거지를 옮긴다든지 왜냐하면 노후는 몇십 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형편에서도 가능하면 현금자산, 현금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통장을 쪼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목적 즉내 돈을 언제까지 일지 모를 장창한 노후까지 편안하게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 금융자산, 현금자산을 가졌다면, 가졌다면, 그것들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예, 근데 제가 돈을 던져놓으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10년 뒤에까지 여유있게, 여유가 있는 돈은 10년 뒤로 던져놓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 있죠. 자, 그런 상품을 좀 던져놓고 한 10년을 기다려보십시오. 60세, 70세를 사셨으면 되돌아보면 지난 뭐 숱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IMF, 글로벌 금융위기, 또 코로나 등등 많이 있었지만 한 5년, 10년 지나면 오히려 오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월급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랬죠. 자,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여러 가지 돈을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멀리 던져놓자 대신에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해보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예, 근데 10년을 따질 때한 5년, 이런 중간 정도는 또 중간 정도 상품들이 있단 말이죠. 배당이 나오는 상품이라든지, 또 위험하지는, 그닥 위험하지는 않지만,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이런 중간 정도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로 한 5년 뒤 던져놓고. 그 다음에 5년 이내는, 5년 이내는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또 은행이자 뭐 이런 등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어, 물론 구체적으로 돈을 쪼갠 다음에 어떤 어떤 상품들로 내가 활용해야 할지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 노후 자산 관리의 첫 번째는 통장을 쪼개자. 어쨌든 통장을 쪼개어서 노후가 20년, 30년,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또 돈만 있으면 건강, 여러 가지 잘 지키면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의료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내가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길게 살수 있다는 거죠. 관건은 뭡니까? 문제는 바로 돈이죠. 돈을 어떻게 잘 풀려나갈 것인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돈을 뺏으면서 사는 노후 반대로 내 돈을 불리면서 사는 노후 그런 세세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앞으로도 많은 상담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런 행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런 행편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노후의 돈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칙 무엇이라고요? 통장을 쪼개자 <웃음> 집도 부수자 <웃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 집을 포함해서 주택임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품들로 나누어 놓자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내 돈을 손 타는 것손 타는 것도 줄이고 내 돈도 잘 지키고 또장창한 노후 내 돈도 잘 불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